예, 안녕하십니까 자, 스케치 강좌의 마지막 기능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 고요그 다음에 그 스케치 옵션 있죠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뭐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필요하면 또 켜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티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파일 뉴하고 들어오겠습니다 파트로 들어오고요 포지션 더 스케치로 면 잡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가지고 계략적으로 형상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렸다 보죠 그 다음에 돌출하겠습니다 미래 구조를 해보죠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면 있죠 요 면을 잡고 들어오겠습니다이면 같은 경우는 형상을 지금 딱 반으로 자르고 있는 그 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여기 비주얼 라이제이션 툴바 부터 보겠습니다 요런 뭐죠 격자 보이게 할 거냐 말일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금 스케치 평면 있죠 이 스케치 평면 있지 않습니까 이 평면을 이용해서 형상을 잘라보는 기능입니다 잘라보는 기능이에요 어느 쪽이 잘리냐면 그래서 뒤에 있는, 앞쪽이 잘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 방향에 따라서 이쪽이 잘릴 수도 있고 저쪽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3차원에서 잘라보고 싶을 때는, 음, 요기는 쓰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섹션 기능 있죠? 찍으시고, 어,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음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홀을 잡고요. 아니면 이거 드래그 하셔가지고, 요거 잡고, 이렇게 면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살 방향. 잘 보시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여러분이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갖다 대면 이 화살 방향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그렇죠? 요거는 면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다시 스케치 평면 잡고 들어보겠습니다. 면 잡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 확장하면 더 보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뒤에 있는 형상의 모서리도 선택이 가능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도 되고 그하고 구속도 잡으실 수 있겠죠. 근데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거는 결국은 뒤에 있는 형상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던 뒤에 있던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색깔도 흐려지고 이렇게 선택도 안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 하시다 보면 뒤에 있는 형상이 너무 밝아가지고 스케치 선하고 잘 구분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런 기능을 쓰시면 되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가보시면 첫번째 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예 안보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요거는 p i c 선택도 되고 뒤에 있는 형상도 보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놓고 요거. 두번째 거는 안보이는 거고요세번째 형상은 보이는데 선택이 안되는 겁니다. 세번째 그는 선택은 되는데 색깔이 약간 흐려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흐려보이고 선택도 안되고 이거는 뭐죠? 예. 남친이나 여친이 없으신 분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고는 항상 눈을 마주칩니다 눌러놓으면 이렇게 회전해도 어떻습니까? 이 면이 항상 나오고 그렇죠? 윙크를 눈을 맞춰줍니다 외로우실 때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눌러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 들어가고 싶으면 요거 누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제하시면 돼요 예 끝입니다 그렇죠? 허무하죠 요거는 뭐죠? 색깔별 진단모드였고요 요거는 치수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는 기하학적인 구속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요세 개만큼은 꼭 해놓고 잡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항목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었고요 자그다음에요 툴의 옵션에 들어오면 여기 메카니컬 디자인이 있죠. 이렇게 확장을 해보시면 글씨가 작서잘안 보이시는 분은 마우스로 이렇게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그면 스케치, 파트 디자인의 스케치입니다. 옵션이 여러 가지 있죠. 요거는 <웃음> 격자 관련된 겁니다. 격자 디스플레이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기능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격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유즈마더 툴에 옵션에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체크하면 격자 보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한번요 수직으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툴의 옵션 두번째는 뭐냐면 어댑티브 그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능동적이라 이런 얘기죠 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죠 이 현재 그리드의 사이즈가 얼마라는 얘기죠 실선부터 실선까지 거리가 100mm 단위입니다 맞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 0 0이고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쭉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mm로 바뀌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더 확대하면 또 1mm가 되겠죠 더 축소하면 이렇게 1000m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격자의 사이즈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통해서 형상의 계략적인 크기를 알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자 격자에 스냅이 딱딱 걸리게 하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하는 거나 이거를 체크하는 거나 똑같은 기능입니다. 오케이 하면 이게 체크되죠.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들어오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격자가 가로, 세로 딱딱 음 직사각형 형태죠? 이걸 체크한다면 여기는 50mm로 하겠다. 그러면 격자가 찌그러집니다. 이거는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찌그러집니다. 여기 실선과 실선 사이에 지금 백칸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가 있는 겁니다. 뭐 오징어, 석삼 너구리 이렇게 하시는 분은 상당히 자, 응빨 세대가요 이거는 예,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백백이 되는 겁니다. 그 아, 참 죄송합니다. 툴의 옵션, 이걸 체크한 다음에 다시 백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다음에 이걸 꺼버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격자 관련된 옵션이었어요.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평면 있죠 지금은 위가 좀 진하고 아래쪽이 좀 밝습니다 네월 체크하시면 아래쪽이 좀 흐려집니다 뭐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포지션 스케치 플레인 패러렐 투 스크린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좀잘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오면 형상을 이런데 스케치 면자고 들어오면 항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눈을 마주치면서 딱 직교 잡히게 되죠? 근데 그냥 3D 형상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 이 평행하게 맞추는 기능을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짚고면자고 들어오면 이 상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 스케치 하실 때 직교를 해놓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체크해놓고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꺼져있으면 밑에 비활성화되죠. 이 밑에 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요자 여러분이 옆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H가 밑으로 향해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돌겠죠. 돌아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툴의 옵션 이걸 체크하면 뭐냐면 뷰포트의 어떤 변형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을 잡고 들어오면 자, 이렇게 가장 최소로 회전되는 방향으로 해서 스케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기능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자, 이 면을 잡으면 회전할 것 같은데 회전되지 않고 가장 예. 아까 요렇게 삐딱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최소로 회전되는 위치로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능은 그냥 그런가보다 싶고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릴바에 포지션도 스케치를 왜 잡겠습니까 그런 얘기였고요 여기는 커서의 좌표를 이제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스케치 하나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 라인같은 그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커스 따라서 이게 좌표가 보이죠? 그걸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여기는 어, 꺼져있으면 당연히 좌표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니까 개략적인 뭐 어떤 형상을 그릴 때는 좀 불편합니다. 이거는 켜놓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서클하고 엘립스를 그릴 때 센터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을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센터 보이죠? 여기 있어야 치수 잡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체크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llow direction m a n i p u l a t i o n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solve 모드로 보시면, 뭐, m i n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형상을 그리면, 자, 얘 가지고요. 삼각형을 간단하게, 이렇게 아, 그려볼까요? 이 점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만 움직이게 되죠? 산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솔비모드를 스탠다드로 해볼까요? 그럼 이 점을 잡고 가는 부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장단점이 있죠. 뭐 미니멀 마이저랑서 뭐 최소로 움직이게 하는 릴렉스는뭐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굳이 뭐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에는 미니멀 마이미니멈으로 해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 세개 있죠. 하나, 둘, 세개 있죠. 지오메탈컨트레인트 요거를 활성화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고요. 디멘션은 요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끝에 있는 거 있죠. 오토매틱은 요거면 되고. 요거를 음, 캐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오케이 누르면 요까지 여기, 커지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한번다꺼볼까요다으면다 다 비활성화 되겠죠. 아,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를 해놓고 요거를 끄고 요거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모캠 okay, 하면 다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켜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텍션이 있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이 좀잘 음, 쓰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디텍션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요 모서리 갖다 대신 쭉 빠져나오면 어떻습니까그 모서리하고 어떤 파란 선이 보이시죠 그렇죠 이모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 점선 뒤에 있는 3D 영상이었던 모서리나 점 등을 그렇죠? 스마트 핏 기능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구속을 잡아주는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죠. 자, 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색깔 모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쪽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 참, 스케치는 항상 뭐가 됩니까? 하얀색으로 그려지죠? 아, 나는 스케치, 아, 채인거를 때부터 나는 분홍색, 핑크색, 분홍색이 좋다.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럼 스케치 그리면 그렇죠? 그리면 무조건 핑크색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렇죠? 이게 색깔별 의미가 있으니까요. 될수 있으면 기본값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깔별 진단모드라고 되어 있죠.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이제 오브되어 있으면 이런 색깔이 뜨는 거고 부속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으면 빨간색 그렇죠? 완전 정의 되어있으면 녹색 뭐 이런 의미의 색깔의 어떤 의미를 확인하실 때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p 로텍 t e c t e d 그러니까 투영돼 봤다 그러면 보호 되겠죠 그런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컨 o n s t r u c t i 보조선으로 방 변경하면 회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셨죠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체크 되어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거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정의가 안된 상태로 빠져나가면 무조건 내려납니다 아이고 주인님 완전 정의 시키셔야죠. 어제 술 한잔 하셨나요? 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완전 정의 시키지 않고도 갑자기 친구가 야 빨리 나와. 그렇죠? 갑자기 뭐 미팅이 잡혀서 빨리 나와. 그랬는데 여기서 나 완전 정의 시키고 나가야 돼. 이랬다간 욕먹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혹시나 실수로 완전정리하지 않고 빠져나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 완전정리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원가지고요 지금 상태로 빠져나오면 에러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잡 보십시오. 에러 나오죠. 에러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주고 요렇게 주고 또 주면 음, 완전히 됐죠? 예, 빨리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있나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완전히 되면 L 안나는거완전정이안돼 있으면 혹시나 음, 완정이 를 실수로 안하는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사전 방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 이거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요집 누르면 됩니다. 누르시고요. 요 탭만 요 스케치 요 탭만 내가 수정사항을 원래 들어가고 싶으면 디스텝 요걸 체크하시고 예스 yes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선택한 워커벤치 내에 그러니까 요 지금 스케치 안에 들어가 있죠 스케치 워커벤치 내에서 어떤 수정사항을 음 하고 싶으면 요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되돌리고 들어오, 싶으면 그래서 선택한 솔루션하고 뭐 연관되어 있는 워커벤치의 모든 설정사항을 다 원래 들어가고 싶다 싹다싹다 싹다 초기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탭만 하죠 예스 yes. 오케이 하면 초기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케치 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대부분의 기능은 100개 중에 100개를 다 설명했다고 보기는 에 그렇지만 100개 중에서 90개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10개는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음 어느 정도의 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여러분이 또발견해나가실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또 실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을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